켜겨버린 실타래와 같은 복잡해진 마음을 안고서 여기는 어딘지 난 누구였는지 결코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를 불러주던 너의 목소리 그 기억 하나가 그 추억 하나가 내 곁에 남아 있다면 멈춰 있던 내 발걸음도 익숙. 목소리를 따라서 벅차오는 숨을 감출 수 없이 난 내게로 달려가고 있어 혼자라고 느껴지던 않과 쓸쓸하게 무너졌던 밤 날 불러주던 너의 목소리 가는 길난 너무나 떨리고 조금만 기다려줘 m 디시나 나아갈 수 있어